사이마스카스 대한 그 자료들을 번역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나와 있는 재배 매뉴얼이 전부 다 제가 한 것이거든요 아, 근데 왜흰봉지 쓰세요? 아 숙기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강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건 빛이 차광이 덜 되잖아요 흰 거니까 23g 정도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알이? 예, 한알 목에 PR은 비대제인데 다른 애보다 알이 크고 빨리 컸어요 이게 관주를 한두번 하고 나니까 지금은 한어 17.8에서 18 브릭스 고그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그 사장님 말씀처럼 비대 잘 되고 또 당도 빨리 올리고 하면 은 쌓인 농가지기 일도 없습니다 <웃음>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네 저는 김천의 샤인머스켓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이 샤인머스켓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비대와 당도라고 합니다 이 비대와 당도를 아주 한 방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왔는데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모양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 색깔도 흰 봉지를 씌워서 아주 노랗게 잘 나왔고요 근데 왜흰 봉지를 쓰세요? 아 습기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당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건 빛이 차광이덜 되잖아요 흰 거니까 빛이 차광이덜돼야지당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흰 봉지를 지금 뭐 일본에서 수입해가서 그냥 쓰고 있죠 이게 몇센치가될까요 2cm 2cm 예. 더될것 같은데요? 근데 요, 지금 무게가 보통 한 23g 에서 23g 정도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알이? 예. 한알 무게. 언제 수확하십니까? 아, 이번 주간 내에 수확합니다. 아, 이번 주 수확하세요? 예,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라고요? <웃음> 공부를 많이 한게 아니고 제가 이제 번역을, 예. 어, 이마스카스 대한 그 자료들을 번역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나와 있는 재배 메뉴얼이 전부 다 제가 한 것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럼 이게 원래 샤이머스킷이 일본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일본어를 그렇죠. 다 한국으로 보내 하신 거예요? 예예예. 예. 일본어를 잘 하시는군요 아 일본 그 뭐저 농업연수를 1년 했으니까 아, 예. 샤이머스킷 어, 키울 때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첫째는 싸이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물 요구량이 많습니다 아. 물을 적게 자주 퍼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 하우스의 가장 문제가 이시 땅에 염류 직접이 되어서 농수지가 힘드는데 그 이시퍼트를 일년에 한두세번 넣고 해서 지금은 거의 땅이 완정화 되가 있고 이시퍼트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뭡니까? 아 이시퍼트는 땅에 이시를 그 염류 직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씨가 낮아져서 뿌리가 많이 내려서 어, 수기도 단척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몇 시간입니까? 0.39 0.39 나왔네요? 예예 예. 아. 포도는 2 이상 넘어가면 안돼그러 그 얼마였어요? 아 마에 갈 때는 3.2, 3.3이래 갔죠이0퍼트 퍼트. 관주하시는 거예요? 예예 관주하죠 아. 아, 이0퍼트는 예, 포도 잎이 5, 6매 되었을 때 관주를 했죠 이0포트를 600평당 2병 물 1리터에 인산과 칼슘을 50ml씩 섞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 0포트를 같은 양인 50ml 를 섞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수혜 탁도가 투명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시퍼트는 칼슘과 철과 다른 무기용들을다킬리트화하기 때문에 코팅을 해서 인상과 붙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염이 진행이 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습니다. 염류를 잡는 게 이게 가능한 거네요? 아, 그 관수를 많이 하고 이시퍼트를 넣고 하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적심, 적심을 삼절적심해서, 어, 함으로 해서 빨리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송이가 달려있는 마디는 안 치고, 네. 하나, 둘, 셋에서 잘라버려요. 아... 잘라서 다시 두개 정도를 받아 나가면은, 네. 이거를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안 엎어도, 네. 이 입술을 충분히 확보를 하니까 네. 좀더 빨리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요세강케미칼을거를 쓰는 게 TR50이라고 네. 알을 좀 빨리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도가 지금 요 며칠 전에 요거 요거 세 가지를 쟀는데 거의 18브릭스예요 어. 어, 그래서 이수가레이라는 그 당도 올리는 그런 영양제를 써서 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어 당도를 많이 올린 거죠 TR은 비대제인데 어 비대제를 한번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을 했는데 어 다른 애보다 알이 크고 빨리 컸어요 빨리 크니까 습기가 좀 빨라지는 거죠 이게 관주를 한두번 하고 나니까 지금은 한 어, 17.8 에서 18 브릭스, 고, 그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아, 이걸 올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노지에도, 어, 당조를 올리기 위해서 슈가력을 일단 넣어놨어요. 두번 정도 지금 넣었는데, 어, 한번 넣고 재니까 11 브릭스 정도. 어, 한번더 넣고 지금, 한 3, 4일이 됐는데 지금 한 12, 3브릭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분넣는데한 2, 3브릭스 올라간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TR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TR은 언제? 옆면 살포 어. 저, 전체 옆면에 물한 마리에 40cc 넣어서 어 농약 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수가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네. 당도제입니까? 예 예. 이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송이처리와 관주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지 씌우기 전에 한번 송이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봉지에 씌우는 약재 하나 하고 관주만 가능한 봉지 씌우기 전에 송이처리를 안 하셨더라도 관주를 한 두세 차례 정도 해주시면 한 2, 3도 정도 충분히 이 이제 그 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전 한 25일까지 정도에만 써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써보시니까 진짜 어떠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이거는 확실히 뭐 당도가 한 2-3 브릭선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예? 신기해. 어, 저도 이게 신기한 게 이게 티아라고 이걸 써므로 해서 티아를 쳐서 빨리 알을 키우고 얘를 시과 렉을 써서 당도를 빨리 올린다면 숙기를 많이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로 보서는 엄청난 득이죠. 이거 만약에 안 썼으면은? 안 썼으면은 숙기가 많이 늦어졌죠. 아... 지금보다 8월 중순 이상 가었다죠 아... 근데 한달 정도 땡긴 거죠. 이게 송이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뿌리로만 관수를 했을 때 효과만 나오는지 그 절차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경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송이 처리만 선사회를 처리해서 당하 올리는 거를 시험을 했고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주만 해서 당을 올리는 시험을 했고 안성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송이처리와 관주를 동시에 같이 처리를 해서 당을 올리는 그 시험을 했는데 송이처리를 한 5일 간격으로 서너 번을 하면 충분히 빠른 효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속적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관주를 하게 되면 반응은 늦게 오는데 한 열흘 내서 보름 상간 정도의 반응이 오는데 아이 어, 당의 증감도는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행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관, 그 송이 처리하고 관주하고 병행해서 하시는 게 가장 당을 많이 올리는 효율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처럼 비대 잘 되고 또 당도 빨리 올리고 하면은 쌓인 농가지 일도 없습니다. <웃음>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웃음> 그, 그, 비, 비대가 안 돼서 어, 알이 너무 적어서 값을 못 받고 그 다음에는 당도를 뭐 올려야 되는데 당도가 안 올라가 가지고 못팔 수고 또 아니면 숲기가 늦어지니까 이게 만약에 그거 1 0 0를다 해주기를 해주면은 것보다 훨씬 일찍 따기 때문에 나무도 좀치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Here we go.